새로이 일하고 싶은 열정적인 여성분들을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하유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몇 곳의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파리크라상 MD 매니저,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품 강자로 근무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이를 키우고 지내다가 2019년에 둘째, 셋째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서 저만을 위해 쓸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무언가라도 해야지 생각했던 때에 좋은 기회가 왔고 창업을 하여 현재는 솔레마망의 대표입니다. 제게도 여러분들과 같은, 어쩌면 더 길지도 모를 아이를 키우며 육아를 했던 7년이라는 주부경력과 육아경력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직장을 찾아보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약이 정말 많더라고요. 월급을 전처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시 되었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기에는 근무시간, 거리 등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시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힘들고 아쉬운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자니 저녁이 더 바쁘다고 저녁 시간에도 일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4시 이후에는 아이들을 픽업하고 돌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이제 일을 할수 없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도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도움을 받은 것들과 경험을 통해 여성 창업에 대해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와 참고하면 좋을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업과 창업을 생각하며 들었던 많은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관 경매라는 것입니다. 가치관 경매는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가치관 경매 교육 시간은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 취업 창업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시 일하고자 하는 많은 여성들과 함께 교육을 들었습니다. 가치관 경매에 나오는 것은 예를 들면 월급, 출퇴근 거리, 짧은 근무 시간, 재택근무, 안정적인 근무 환경 등 여러가지 취업과 창업을 앞둔 저희 여성들이 바라는 것을 가지고 가치관 경매를 했습니다. 처음에 취업을 한다면, 창업을 한다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야지, 어, 아이들을 픽업해야 되니까 거리도 멀면 안 돼. 어, 그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에 놓치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치관 경매에 참여한 저희 경력 단절 여성 모두에게는 가상의 돈 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주어져 있었고 필요한 가치관을 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포기하고 절대 놓칠 수 없는 것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가치관 경매에서 500만 원을 투자해서 근무 시간을 샀습니다. 그때 제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고 취업에 대한 마음을 접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회사도 명예가 있는 큰 회사도 아니고 저는 근무 시간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10시에서 4시까지만 일하되 아이가 아프거나 학교에 참석할 일이 있을 때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일. 이것이 제가 선택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력단절 취업 창업 교육이 끝날 때쯤 제 이력서를 보신 센터 관계자분께서 특허낸 이력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2019년 4월에 1인 창조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고 창업에 대해선 아는 것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를 내면서 창업에 발을 디딘 게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서류가 복잡하기도 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러 관계자분들을 찾아뵙고 조언을 얻으며 그렇게 조금씩 서류를 준비했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 팁을 드리자면 정부 지원 서류는 워낙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구구절절한 글보다는 수치화해서 그래프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 어떻게 고용 창출을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창업인 만큼 고용 창출을 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서류 통과 후 면접자리에서 기업 목표와 바램을 물으셨는데요. 4시에 퇴근하는 회사, 아이도 키우고 싶고 일도 하고 싶은 저와 같은 경력 단절 여성들과 함께 육아와 살림을 하며 느낀 불편함을 개선한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웃음> 심사위원님들께서는 그저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진심을 여전히 간직하며 근무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치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창업을 하자마자 알게 된 부분이자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는 예비 창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고 선정 경쟁률도 낮은 편입니다. 사업자를 내고 나면 기존의 3년 이하 쟁쟁한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고 매출도 증빙해야 하는 등 경쟁률이 치열해집니다. 창업을 꿈꾸는 여성분들께 사업자부터 내지 말고 예비 창업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알아보고 도전하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아마 어떤 특허길래 특허가 있으니까 창업을 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창업한 지 2년이 된 저는 현재 8가지 디자인 특허 및 국내외 특허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낸 디자인 특허는 아이를 키운 엄마라면 누구나 생각했을 법한 것들인데요. 첫 번째 창업의 길로 갈수 있게 도움을 준 스마트 블랭킷백. 이 제품은 적으면 가방, 표면 담요가 되는 블랭킷입니다. 어, 아기와 외출할 때 챙겨야 할 짐이 정말 많죠. 이유식, 뭐 분유, 과자, 여벌옷, 물티슈, 물 거기다가 쉽게 잠드는 아이에게 덮어줄 담요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유모차에서 잠든 아이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이동하다 보면 담요가 바닥에 떨어지게 일쓰고 담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가방에 다시 담요를 넣어야 하는 것도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담요지만 접으면 가방이 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가방끈이 되는 부분을 목에 걸면 흘러내리지 않는 담요도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재는 수면 발매트가 미끄러운 것을 방지하고 마르는 것에 도움을 주는 논슬립 에어패드, 빨래 바구니 통째로 세탁하는 세탁망, 물팀 방지 쇼, 샤워 커튼,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입는 캥거우비 등 이렇게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군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만든 제품들이나 특허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직장 경력에서 온 것도 아니고 전부 주부 경력, 육아 경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나온 것들입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육아를 하면서 느낀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노트에 적어두었습니다. 현재는 그 노트에 적힌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제품화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육아를 하면서 그리고 주부로 지내면서 느낀 불편함이 있으시죠? 그걸 개선할 수 있다면 창업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일주일만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불편했던 것들을 적어보세요. 창업 아이템을 꼭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 이야기 말고 다른 여성 창업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한경이 생활과학입니다. 스팀 청소기 하면 한경이를 떠올릴 만큼 많이들 들어본 브랜드일 텐데요. 이분은 교육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집안 청소를 하다가 스팀이 나오는 대걸레를 만들면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계기로 창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더케이입니다. 이 회사는 저와 같은 곳에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작했고, 첫 상품으로는 아이 옷을 보관하는 지퍼백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마더케이는 아이를 키우던 엄마들이 모여서 일하는 회사이며, 현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다음은 시크릿 우먼 이야기입니다. 마흔에 시작한 가발 사업으로 주부에서 매출 70억 CEO가 된 시크릿 우먼 김영유 대표님, 그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군가 이미 하고 있는 아이템이면 그와 다르게 할 방법을 찾으세요. 그분의 이야기처럼 가발 사업은 이미 있었지만 가리기에 급급한 가발이 아닌 헤어웨어, 즉 헤어에 입는 옷이라고 표현하여 가발을 차별화하는 전략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을 읽어내신 분들도 모두 주부, 엄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유아 청소, 살림, 다 해본 여러분들이라면 이것과는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남아, 막연하게 느껴지는 아이디어나 아이템,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 볼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편한 것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인가요? 배달의 민족이나 타다처럼 말입니다. 둘째, 비용이 드는 일을 저렴하게 줄여줄 수 있는 아이템인가요? 카카오톡은 기존의 문자 메시지 비용이 들던 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줬기에 현재 국민앱이 될수 있었습니다. 셋째,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로이 가능케 하는 아이템인가요? 미니박스의 경우 화장품 샘플 정기배송 서비스로 16,500원을 내면 10만어치의 화장품을 배송받을 수 있어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잘 보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힘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도 내가 하루 동안 불편한 게 어떤 게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조금 더 유심히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을 끝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는가? 1인 기업은 정말 재밌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뚝딱 세상에 나옵니다. 누구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딱 내가 만들어낸 그런 제품. 처음 그림으로 그려서 가지고 갔던 제품이 실제로 나왔을 때 재봉사 선생님이 요슬램프의 진니처럼 보였습니다. 제품을 생각하고 만드는데 당장 오늘도 가능합니다. 스피드하죠? 이건 정말 1인 기업의 큰 장점입니다. 나쁜 점이라고 하면 혼자서 제품을 만들고, 사진 찍고, 홍보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포장하고, 답변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에 많은 일을 했지만 진도가 빠르게 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면 꼭 경력단절 여성분과 함께 일하고 싶었는데요. 이제는 10년간 육아를 하며 경력단절 여성으로 지낸 디자이너 선생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한번 간단하게라도 빨리 창업을 경험해 보세요. 제 좌우명 중 하나는 토이스토리, 리모를 찾아서 감독인 앤드류 스탠던 감독의 말입니다. 일찍 실패하고 빨리 실패하라. 가능한 한 빨리 틀려라. 최대한 빨리 틀려 학습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편이 경험으로도 남고 성공으로 가는 더 빠른 길입니다. 고민만 하고 행동에 나서길 주저하는 사람은 실패 확률을 낮추지 못합니다.